이 c 가 2고, CQ가 2부터 3이고 BC와 CQ를 4각당이 2라고 했으니까 BC와 CQ는 4각당이 으니까 b c 의크기는부터당을보야 BC의 크기를부터 보면 BC의 크기를 3에서 2가 되는거에요 4각당이 CQ가 2부터 3 2번의 차타인 차타가 2가 되는거에요 서번의 차타가 2분의 서타가서개 정도 돼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보면 이따리라. 이따 이따리라. 이이따기라이 이따리라. 이 이따리라. 이따리라. 이따 이따리라. 이따리라. 이 이따리라. 이따이따이이따리이리 이따리라. 이따리이따리이따리리라이이이리라이따리이 네 아 이제 판자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면, 5제6이고간 이라고？그런데 여에이 사의 6, 이는에요 사의 승부가 2, 는데 에이 사의 승부가 이는에요 사의 승부가 이가있는게이사이렇게